자, 밀면서. 아, 쭉 오면서 싸도 일단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야, 육단은 과하다, 과하다, 과하다. 오늘 제가 이렇게 주피터 무선 실리콘 건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놀람> 안녕하십니까? 공급을라다스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실리콘 건, 코킹건 입니다. 일단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출시를 했고요. 모델은 JCG-18P 충전 실리콘 건 베어 툴로 출시를 했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마기다 배터리랑 호환이 되고 주피터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도 바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를 했고 위쪽에 지금 배터리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부터 6단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트리거를 당기면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곳을 잘 보이게끔 해주는 LED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실리콘 건을 밀어주는 코킹 압력은 5,000Nm로 타 브랜드들이랑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무게는 실리콘 건으로 사용했을 때 1,680g, 그러니까 1.6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2.26k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품은 이렇게 주피터 툴백 하나 충전 실리콘 건 본체 하나 그리고 지금 소세지 튜브 하나 앞쪽에 악세사리가 추가로 여분으로 두 개가 더 들어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주피터 무선 실리콘 건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실리콘 건을 한번 보시면요 케이스에 들어있는 실리콘 건을 쏘는 용도로 쓸수 있는 거 하나 봉지에 들어있는 코킹을 쏠때는 이렇게 또 소세지 튜브가 따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타 브랜드를 보시면 기계가 두 개가 돼야 되거나 혹은 이 지금 튜브에 맞는 뒤에 기어봉을 바꿔줘야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주피터에서 출시한 무선 실리콘 건의 경우 기어봉은 하나로 그대로 쓰고 앞에 키트만 바꿔주면 되는 방식이 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리고 지금 밀어주는 힘이 약할 경우에 제대로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5000 n m 메타의 압력을 가진다라는 부분도 높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충전 실리콘 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당기다가 놓았을 때 이렇게 뒤로 살짝 백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지만 실리콘을 쏟다가 멈췄을 때더 새어 나오는 것을 멈춰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처음에 구매하시면 이렇게 앞쪽에 흰색 넓은 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 홀더의 경우 일반 실리콘이 아닌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실리콘을 사용할 때 필요한 홀더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실리콘이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실리콘일 경우에는 앞쪽에 홀더를 아이볼리셋더 작은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돌려서 두개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너트를 다시 여기에 장착을 하신 후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서 장착을 해 주시면 일반 실리콘을 사용할 때 필요한 이 키트가 장착이 되어지는 방식이거든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트리거 아래쪽에 레버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기어봉을 뒤로 다 땡깁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을 위쪽을 잘라서 앞에 꽃가를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 바로 이렇게 측면에서 밀어넣어서 맞추신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밀면은. 자! 이제 나올 준비가 됐습니다 여기서 1단부터 6단으로 속도 조절을 해 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1단으로 속도를 가장 느린 속도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자 밀면서 아쭉오면서 싸도 1단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 정도 자 이번에는 제가 6단으로 똑같이 한가 번 볼게요 자 갑니다 야, 6단은 과하다, 과하다, 과하다. 이게 지금 1단이랑 작업했을 때랑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똑같이 그냥 편안하게 뒤로 쭉 왔는데 각 공간에 지금 쏴지는 실리콘의 양이 이만큼이거든요. 1단과 6단일 때에 나가는 양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제가 봉지에 들어있는 실리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세지 튜브로 바꿀건데요 자 이렇게 종지를 대고 그 다음 에이 넓은 흰색 플라스틱 홀더를 대고요 앞쪽에 요 육각 너트를 여기 끼워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꽉 조아주게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자그 다음에 은색 키트를 뒤쪽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잠궈줍니다 그 다음에 봉지에 들어있는 실리콘을 넣으시고요 앞쪽을 살짝만 개봉해 줍니다 가위로 이렇게 다음에 이 커버와 꼬깔을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거 장착하실 때꽉 장착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꽉 요렇게 하면은 이제 봉지에 들어있는 실리콘을 쏠 준비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1단으로 세팅을 했고요. 자요렇게 한번 쏴 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천천히 당겼을 때딱 맞는 정도의 속도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 6단으로 제가 바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야, 6단은 나가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으로 쏴주고 나서 멈추는데 다시 4단으로 자, 4단으로 자, 아까 전에 1단일 때랑 뒤로 당기는 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리콘이 나오는 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이 정도 속도면 제가 생각했는 정말 빨리 뒤로 와야 될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완전 빠르게 천천히 가면 이만큼 정말 많은 양의 실리콘이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나에게 맞는 상황에 내가 1단 2단 3단 속도 조절을 해보고 가장 적합한 속도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주피터 무선 실리콘 건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한 손으로 들고 사용했을 때 장시간 사용한다면 분명히 무게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건장한 성인 기준 한 손으로 사용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러운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실리콘 건을 많이 사용해 보지 못해서 결과물이 이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느낌이 좀 맞는 부분이요 일단으로 놓고 그냥 지그시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적합한 것 같았었고 만약에 내가 작업해야 될 양이 많으신 분들은 속도를 4단까지 올리면 거의 이렇게 내리더라도 쫙 실리콘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서 사용하신다면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이 12만 원대라는 거는 정말로 메리트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일반 봉지에 들어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는 실리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 다만 이 지금 케이스에 들어있는 거를 사용할 때이 키트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조금 나가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면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기다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은 정말 한번 사용을 해 보셔도 너무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마기다 정품으로 사용을 했을 때 코킹건이랑 지금 실리콘건 둘 다를 구비를 하려면 베툴 기준으로 했을 때한 3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12만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둘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았고 그리고 마기다 배터리가 없으신 분들도 충전 실리콘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데 금액대가 너무 높아서 좀 망설이셨던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진짜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말도 안될 만큼의 다양하고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성능까지 나쁘지 않은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진짜 더 이상 이렇게 만들어 낼 브랜드가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다섯 분께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